안녕하세요 옴무천입니다 2018년에 대만 출장 중에 득템한 무지전차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차는 8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의 차 주인이 89년에 이 차를 3건을 구매해서 본인이 표지를 새로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지만 은 기납이 이제 거의 다 풀려서 잎사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건차향은 약간 호두향과 같은 견과류의 향이 나는 보관이 잘된 건창보관 전차였습니다. 이 차는 200g짜리 전차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는 상당히 말라서 어, 무게는 약 150에서 170g 정도 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물로 우리면은 어, 엽조가 어, 둥둥 뜨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00도씨의 물로 어, 10초간 세취한 후에 어, 95도의 물로 1%를 10초간 우린 탕색입니다. 탕색이 아주 깔끔하고, 장평 어, 장미가 전혀 없는 어, 좋은 품질의 차이입니다. 이 포즈의 탕색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상당히 진하게 우려져 나왔고요 그렇지만은 뭐 고산미가 있다던가 하진 않고 아주 단, 예 단맛만 남은 그런 러 어,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포즈 역시 상당히 진하게 우려져서 나왔고요 호두향과 같은 그러한 어, 견과류향과, 그다음에, 어, 단, 바로 그 다음에, 어, 바로 혀껏으로 올려오는 단맛이 아주 특징적인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포째로 가면 탕색은 상당히 연해지기 시작하지만은, 어, 단맛이나 어, 호두향은 그대로 남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아, 노차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차는 오포째로 가도 역시 색상이 더 이상 연해지지는 않고 어, 꾸준히 아, 좋은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할 당시에는 아, 보관이 박스에 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목걸림이 아, 있었지만 지금 한 2년 정도 거풍이 지난 후라서 아주 깔끔한 그러한 아, 건차 보관된 아, 전차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유포체의 탕색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건창 보관된 차품은 아, 최소한 한두 달 이상 거품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선한 공기를 맞지 못했기 때문에 차품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려면은 아, 상당 기간 공기와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7포째에도 아주 깔끔한 탕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꾸준한 단맛과 은은한 호두향이 아, 제대로 된 노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8포째 탕색은 약간 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차는 원, 너무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약 2g 정도만 투철을 하였고요. 어, 실제적으로 2g이라도 수분을 함유한 어, 일반적인 보이차 기준으로 하면 한 3g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의 특징이 어, 그 단맛이 끊이지 않고 우리고 어, 오리고 오리도 어, 계속 나오는 그러한 마법 같은 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약 15포까지 계속 우려도 탕색의 변화도 거의 없고 단맛도 어, 끊이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차가 실제적으로 어, 200g 밖에 안되지만은 실제 다른 보이차 아, 500g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엽저의 모습입니다. 아,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갈변이 거의 진행돼서 어, 예, 갈색과 거의 검은색이 보이지만 은 목질화가 되지 않은 아, 운남대협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2년 전에 제가 무리를 해서 대만에 있던 차를 모두 아, 구매해서 갖고 왔는데요. 아, 그동안 에 아, 많은 분들에게 분양을 하고 일부 아, 제가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다회에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를 즐길 기회가 되기를 어, 희망합니다. 이상 오늘 80년대 무지생전 어, 보이차에 대한 시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